식품의약품 안전처. 여기 보시면, 아,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공전, 그 다음, 첨가물공전, 기구 용기 포장공전.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우선 식품공전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어볼 때. 총치, 그 다음에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서 식품별 기준 및 규격도 있고요. 식품접계급소, 집단급식소 포함, 조리식품 등에 관한 기준 규격 우리가 보셨 본, 봤을 거예요. 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일반시험법입니다. 일반시험법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자주 시험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저 뒤쪽에 가서 세균 자, 양이 많죠? 자, 여기에 세균에 뭐 일반 세균 총균수 있는데 일반 세균 그 다음 대장균군 정성정량시험에서 이 방법이 조금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대장균군 시험에 정성시험이 있고 정량시험이 있었습니다 자 정성시험에는 다시 한번 열어볼까요? 정성 시험에 자, 유당 배지법으로 추정. 자, 첫 번째 추정 시험. 그리고 추정 시험에 양성이 나오면 두 번째 확정 시험. 그다음 세 번째 완전 시험. 그러니까 추확완 이렇게 세 단계의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대장균 군이 있다, 없다, 이걸 판별을 합니다. 자, 있다, 없다는 것은 정성분석이었고, 정성시험이었고, 자, 이제 있다, 가정했을 때, 있을 때 양적으로 얼마 있느냐? 자, 그 양적인 시험이 정량시험이었습니다. 자, 정량시험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 최확수법이라는 통계적인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최확수에서요, 이름을 most probable number에서 MPN 이 방법이다. 최확수법 MPN. 자, 최확수라는 것이 뭐냐? 자 이론상으로 가장 가능한 수치를 말하며 자 동일 희석배수 시험용액을 배지에 접종해서 대장균군의 존재 여부를 시험하고 그 결과로부터 확률론적으로 대장균의 수치를 산출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확률론적으로는 이포화성뭐 포아송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에, 이 most probable number를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뒀습니다 확률적으로 어찌 됐든지 이 확률적으로 구해진 값으로부터 우리가 에, 세균 에, 대장균 대장균군의 수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구할 수가 있는데 뭐가 달라졌나 하면은요, 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자 금체 100ml 혹은 100g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 수를 표시를 했는데 지금 바뀌었는 것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금체 1ml. 또는 1g 중에 존재하는 대장균수로 표시를 합니다. 자, 옛날에 지금 보면은, 아, 100ml의 대장균군 얼마? 이렇게 나왔는 게 지금은 이제 1ml 혹은 1g으로 100분의 1로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카운트를 잘못하면은, 오, 옛날에 아니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혼동을 줄까 싶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예를 하나 뒀습니다. 자, 시험 용액 접종량이 0.1ml입니다. 자, 자 그다음에 0.1, 그 다음에 0.01, 그 다음에 0.001ml. 자, 이렇게 세 단계로 희석을 했다. 10배씩, 10배씩 희석됐죠. 자, 이때에 가스 발생, 양성을 나타낸 시험관 수가 다섯 개, 두 개, 하나였다면, 여기에 most probable number가 70입니다. 70이에요. 그럼 이건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냥 71ml 혹은 1g 중에 대장균군이 70 코로니가 존재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됐죠?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실험을 어떻게 했냐 하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1ml, 0.1ml, 0.01을 했다 그러면은,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고, 이 mpn 값에서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10ml, 1ml, 0.1ml로 실험을 했다면은, 나누기 100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것만 지켜주면 돼요. 자, 이거 잘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옛날에는 100ml 속에 값을 구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1ml나 1g 속에 구하기 때문에 옛날 값에 100분의 1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옛날 거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자, 이거로 자, 0 0 0.1, 0 0.01, 0.001, 자, 이렇게 시료를 시험 용액 접종을 해서 양성 관 수를 구하면은 바로 most probable number가 표에서 값이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어요. 1mm 0.1, 0.01로 했다 그러면 나누기 이 값에 most probable number 70 나누기 10 해서 7 이렇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예로서 3개 희석배수, 세, 세 단계로 희석했는 게 아니고, 만약에 4단계로 네 희석했다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5520가 나왔다면, 0.1ml 취했는데 5가 나왔는데 5개가 다 양성관이 나왔어요. 그런데 1ml 취했는 건 당연히 5가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5는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유효 숫자는 앞에 1mm 5는 무시해버려라 그리고 뒤쪽에 있는 520를 가지고 Most probable number mpn 값을 구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 두번째 5,4,3,0 나왔다면 앞쪽에 5,4,3 가지고 n,pn을 구해라 마찬가지 세 번째 경우 0,1,0,0 나왔다면 이 0는 믿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0,1,0 0 이것으로 n,pn 값을 구하라 그다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자. 5, 3, 1, 1이 나왔다면요. 끝에 1, 0.01 또 1, 0.001 또 1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끝에 두 개는 1 더하기 1 해가지고, 5, 3, 2로 유효 숫자를, npm 값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네 가지 경우를, 자, 네 가지 경우를, 네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정량 분석 시험에서도 정량, 대장균이든 대장균군이든 최확수법으로 정량 실험하는 것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자, 일반 세균 수 숫자 카운트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자. 세균 수. 자, 기재한 자,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평판 배지에서 15에서 300코로니 포밍 유닛. 그러니까 집락 수를 카운트해라. 보시면 은 1대 100, 1대 1000으로 만약에 희석을 했다. 희석수. 그런데 1대 100에 232, 244두개다 15에서 300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 1대 1000 희석했는 것도 33, 28 들어가죠. 15에서 300 사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집낙수 계산했는 것이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계산하는 식은 위쪽에 보세요. 자, 1 곱하기 n1 더하기 0.1 곱하기 n2 곱하기 d 희석배수입니다. 자, 희석배수는 여기에서 희석배수가 얼마냐 하면 1대 100을 친다면 희석배수 자 D는 1 0의 마이너스 2선 0.01 1 0의 마이너스 2선 자 여기에 하고 그 다음 232, 244 두개가 다 가능하니까 1 곱하기 2그 다음 0.1 곱하기 2. 전체 괄로에 10에 마이너스 2승. 분해. 232, 244, 33, 28 더하면, 더해서, 자, 기록을 하면, 이 값이 24,409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유효 숫자는 두 자리 밖에 유효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33, 28 유효 숫자 두 자리예요 232, 244는 유효 숫자 세 자리인데 실제로는 작은 자리 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유효 숫자 계산했을 때는 2가이 나왔다 2 4 4 0 9 나와도 앞에 두 개만 유효 숫자로 카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올림을 해서 안 올라갔다 그러면 이건 24,000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24000이 24000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24000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여기 두 자리만 유효 숫자라고 의미를 한다면 이게 2.4 곱하기 10의 4성 그러면 이게 유효 숫자고 유효 숫자고 뒤쪽에 이거는 그냥 자리만 나타내는 0이라는 걸표현 해주는 겁니다. 어찌 됐든지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다음15 이하일 때는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120도 마찬가지 앞에 두 자리만 유효 숫자. 계산하는 것,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해 두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그렇게 해서, 식품 공전, 여기서 이제 닫을게요.